외환거래 채널인데 그래도 까워야지 설마 이번주 외환거래 수익이 없겠습니까? 189불 275불 뭐 대략 95불 100불 96불 저희 학생분들이 만드는 아주 좋은 수익들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양코치입니다. 이번에는 차 안에서 한번 영상을 촬영을 해보는데요. 자 저번 영상에서 코인이 정말 쉽다고 제가 말씀을 해드렸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외환거래 채널인데 그래도 아무래도 외환거래를 당연히 보여드리는 게 맞지 않습니까? 아참 아직도 두프라임 어, 제 링크를 통해서 가입을 하신 후에 천부를 입금을 하시면은 마스크 클래스 평생 회원권을 50% 제가 할인을 계속 해드리고 있으니까 기존 두프라임 사용자 아니면은 제 링크를 사용을 하신 후에 입금을 하시면은 저한테 이메일 보내주시면 제가 5 0센 할인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주 같은 경우에도 아주 좋은 셋업 여러개를 제가 공유를 해드렸는데 그중 가장 좋은 것이 USDCAD 바로 달러캐나다 였습니다. 4월 5일 뉴욕장에서 공유를 해드리는 어, 달러캐나다 셋업인데요. 보시면 우리가 달러캐나다를 어디다가 바이딩맷을둘 것인지 그리고 스물러스는또 어디다 둘 것인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어, 수익은 또 어디서 챙길 것인지 제가 디테일하게 다 설명해드린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뉴욕장에 가장 좋은 셋업이 나온다면 은 어, 디테일하게 우리가 어디서 거래를 할 것이고 어디다 스터스를 두고 어디서 수익을 챙길 것인지 우리 모두가 회원분들 모두가 거래를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사실 어 매수로 거래를 하기 전에 저희가 달러캐나다를 이미 매도로 어 거래를 하는 중이어서 매도 수익을 챙김과 동시에 그 다음에 매수로 저희가 거래를 해가지고 이제 두 번째 거래를 하는 상황이었는데 보시면은 매도 거래 후에 제가 거래 체계되어서 쭉쭉쭉쭉 이렇게 올라가면서 두 번째 거래도 아주 좋은 수익을 만들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유로엔 셀리미터 제가 공유를 해드리는데 두 개의 셋업을 다 같이 이제 거래를 하신 분들은 좀 전에 보여드렸던 사진과 같이 189불, 약 275불, 약 95불, 그리고 약 100불, 그리고 약 96불 나름 괜찮은 수익을 맞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같은 경우는 항상 거래할 를때매 거래의 리스크를 약 1%로 두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수익 같은 경우에도 이제 2% 3% 등 우리의 계좌의 사이즈에 따라 비례해서 그 수익도 마찬가지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계좌 사이즈가 예를 들어서 좀 크다 만약에 뭐 천만 원이다 그러면 1% 같은 경우는 약 100달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렇죠그 우리가 2% 수익을 만들면 200달러, 3%면 당연히 300달러. 이런 식으로 내 계좌 사이즈가 당연히 클수록 그만큼 내 1%의 규모도 당연히 달러 금액으로 커지기 때문에 수익도 그만큼 달러 금액으로 그만큼 커지는 거죠. 내 계좌 사이즈에 상관없이 거래를 하는 방식은 항상 똑같고 저희는 항상 수익을 볼때 달러 금액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퍼센트로 봅니다. 리스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일 뉴욕장에서 제가 여러 차트를 다본 후에 여기서 아 이렇게 좋은 세업이 여기서 나올 수가 있겠구나 하면은 바이리밋 혹은 셀리밋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위치에서 거래를 할 것인지 제가 더 공유를 해드리고요. 그래서 공부를 하시면서 모든 분들이 돈을 벌수 있도록 최대한 제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공부를 하시면서 돈을 버시고 싶으신 분들은 마스터 클래스 웹사이트로 오시면 되시겠고요. 자, 이제는 달러 캐나다를 우리가 어떻게 분석을 해가지고 거래를 했는지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네, 달러 캐드 어떻게 우리가 분석을 해가지고 매수를 했는지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공유해드린 리 달러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바이리밋이 1.25180 이었고요 위치 한번 보시죠 1.25180 그 다음에 스타러스가 1.24880 그 다음에 타일 같은 경우에는 1대2 이상으로 줬어요 그래서 1.2 일단 26으로 잡아줍시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1대2 플러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레진스까지 레이스 네, 구역까지 우리가 이제 저희가 매수를 했는데, 자, 어떻게 분석을 했는가 상당히 간단해요. 달러 캐나다가 우선 이 다운 트렌드 채널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어, 상방 이제 가격 조정을 준 후에 트렌드 라인 하방 브레이크 하우스를 두을때 우리가 매도를 해가지고 이제 첫 번째로 수익을 챙겼는데, 그 다음에 이 수익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했는가? 바로 1.25180이죠. 그래서 매도 거래 수익을 챙긴것 동시에 매수를 또 들어간 거죠, 그렇죠그 다음에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이 거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거 같은 경우는 어, 어디 어 보자 4월 8일 네, 오늘이죠 네, 오늘 뉴욕장 지금 영상 만들어지고 는 4월 8일 뉴욕장이 제가 공유를 해드린 건데 보시면은 네, 여기 아 런던장이죠 런던장 보시면은 엔트리가 1.26 0,50, 상세가 1.25, 그 다음에 타겟이 1.25로 잡아주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현재 또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은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거래 달러 캐나다 마주식이 현재 세 번째 거래를 하고 있는데 자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어떻게 이 달러 캐나다 바이리밋을 어 분석을 했는지 좀 일단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이 다운 트렌드 채널 속에서 작은 다운 트렌드 채널이 하나가 또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약간 웨지 형태의 모습인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피보나치를 이용을 해가지고 간단하게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27보다 살짝 위에다가 바이리밋을 간단하게 본 거고 그 다음에 좌측을 보았을 때 마켓 스추 레벨이 있는 것을 우리가 한눈에 확인을 할수 있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1.2518에다가 이제 바이리밋을 둬가지고 충분히 좋은 거래를 할수 있겠구나 네,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별거 없어요. 보시면은 마켓 스트럭처 피보나치 마이너스 27, 그다음에 웨지의 서포트, 서포트 트렌드 라인의 세 번째 터치. 이 모든 것이 겹칠만한 위치가 바로 1.25180입니다. 그래서 1.25180에서 우리가 매수를 통해 가지고 어 이제 딱 레지신스까지 1.2618, 딱 100핍이죠, 100핍. 그래서 1대 3.35 비율이라는 어 거래로 저희가 거래를 했고, 그다음에 수익을 챙긴 후에 우리가 한 것은 이제 네, 이쯤에서 매도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잘 진행이 되고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뭐 어렵거나 복잡한 게 없습니다 분석 같은 경우는 가장 간단하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분석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분석을 한 후에 성공적으로 거래를 하는 방식을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 남은 한주 안전하고 좋은 거래 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좋은 수익 들고 만나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거래 팁 한번 설명을 제가 해드릴게요. 자 매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수를 할때 거래가 이제 차, 이 그래프가 차트가 어, 위에서부터 그렇죠?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밑으로 내려오면은 이제 우리가 거래를 할때 예를 들어서 뭐 어, 트렌드라인을 이용해서 을 가격이 상방 브레이크가 주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매수를 하게 된다면은 타겟, 타겟 같은 경우에는 이 하방의 움직임이 시작된 그렇죠? 이 하방의 움직임이 시작된 여기까지 우리가 매수를 하시면은 어, 타겟 타깃, 좋은 타겟으로 사용이 가능하겠고요. 아, 마찬가지로 이제 매도 거래. 자, 매도 거래가 나오기 전에 가격이 이렇게 올라갈 거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트렌드 라인으로 이용을 했을 때 가장 심플하게 한다면은 하방 브레이크가서 좋다. 자, 그러면은 타겟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는 움직임이 시작된 이 오리진까지 거래를 하시면은 좋은 타겟으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어 여기서 더 구체적인 것은 저희 유료 강의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마스클래스 fx 닷컴입니다. 여기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바이바이.